에는 입, 식도, 위, 위 입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구거든요 음. 근데 이 순서대로 소화돼요. 가 입식도 위 소장 대장 어. 딱이대로. 그리고 항문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얘랑 연결된 게 있는데 간하고 이자, 쓸개 음. 이런 것도 되게 연결돼요. 그리고 소화 효소라고 있거든요. 음. 그 아까 보셨잖아요. 단백질하고 포도당 아니 포도당이네 단백질하고 뭐 단백질, 뭐 녹말, 지방 이런 거 먹을 때그 이런 거를 분해 시켜주는 게 있어요. 아밀레이스 이렇게 다 배울 건데 얘를 소화 효소라고 해요. 음. 소화 효소는 음, 정의하자면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게 부서주는 효소. 근데 녹말은 여기 입에 침이 있잖아요. 음. 이 침이 침에 아밀레이스라는 성분이거든요.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얘를 이 녹말을 작게 분해해요. 음. 그리고 여기를 가서 이그 소장 쪽에 소장에 정한아말면 이자라고 있거든요. 그 이자에서 이아밀레이스가 얘를 녹말이잖아요. 녹말에서 엿당으로 분해돼요. 엿당으로 분해를 해요. 그래서 최종으로 이제 한문에 나오는 거는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고이아밀레이스는침매성분이어고 네, 아밀레이스는 치매 성분이고 그래서 녹말, 이 소장에 있는 이자 쪽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자액이 이 엿당으로 분해 하는데 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데 이 이자액이 이 녹말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 이자액에서 녹말도 분해되고 탄수화물도 분해, 아 녹말도 분해되고 단백질도 분해되고 지방도 분해돼요. 그렇군요.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이 녹말을 분해해요. 그래서 이 소장에 있는 이자에서 아밀레이스 소화소, 아밀레이스라는 소화소가 이 입에서 녹말을 분해하고, 그리고 소장에 정확히 말하면 이자액에서 그 아밀레이스가 얘를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요. 네당 그래서 최종 산물로 포도당이 나와요. 네.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 그, 일단은 맨 처음엔 펩신에서, 보 위에서, 위, 여기, 여기서, 펩신이, 분해를 해요. 펩신이. 그리고, 소장의, 이, 이자에게서, 이제,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랑 달라요. 트립신이, 단백, 트립신이 이제 분해를 해서, 단백질 산화, 아예 탄수화물소화효소 식장, 폐, 온몸, 온몸, 온몸 순환. 온몸 보세요, 여러분. 안에 조직이 있는거다네 조직. 일단, 폐에서, 그, 일단, 오, 조혈아 온몸의 모세혈관에, 이제 깨끗한 피가 나와요. 음. 깨끗한 피가 나와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네.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면 더, 여기서 모세혈관 깨끗한 피였다가 더러운 피가 돼서 돌아와요. 네. 이 더러운 피가 다시 폐로 가가지고, 깨끗한 폐포를지나서 깨끗한 피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온몸순환은 예로기준 맞추는 건데, 이 깨끗한 피가 모세혈관 지나서 더러운 피로 다시 심장 돌아오는 게, 그 온몸의 순환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해를 거쳐서 깨끗하피해가서 여기를 다시 깨끗 피로 돌아오는 게 피해자입니다. <웃음>